작지만 강한, 강한 기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윤현여입니다 저희 작지만 강한 기업이 여러 회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책임감뿐만 아니라 애정도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홍 원장님과 또 여러 번 촬영을 하면서 네. 네, 홍 원장님께서 다양한 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다소 어려웠던 정보들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혜민 씨 말처럼 홍 원장님은 저희 작지만 강한 기업 전문 팬. 어디에서도 정말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사례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더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홍원장님이 유머러스 하세요 아 맞아요 네. 말씀 중간중간에 또재밌는 농담도 하시는데 저는 원장님이랑 그렇게 유머코드가 봤더라고요 네. 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혜민씨 원래 잘 웃지 않아요? 아, 네 원래 좀잘 웃긴 하는데 <웃음> 네. 근데 제가 지난 방송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홍원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웃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빵 터져 있더라고요 네. 한 번도 아니고 방송 중간부터 끝까지 빵 터져 있는 걸 보고 정말 아무튼 저 그때 웃음 찾는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실 순간순간 웃음을 그렇죠. 참기가 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 오늘도 홍 원장님 함께 네. 하실 거고요. <웃음> 그리고 저희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새로운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우선 원장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웃음> 아 그리고 또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해드릴 네. 텐데요.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혜민 씨가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모신 대표님은 대웅글로벌 주식회사의 김동욱 대표님이신데요. 패션 소재와 또 패션 의류를 미국에 전량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연간 7 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력 있는 기업 대웅글로벌 주식회사의 김동욱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웅글로벌 대표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홍원장님도 계시고 네. 또 이렇게 김대표님도 계셔서 그런지 왠지 저희 스튜디오 굉장히 네. 든든합니다. 아, 윤현이 아나운서도 그런 느낌 아, 네. 받으셨어요? 네. 저도 아까 스튜디오 들어올 때부터 뭔가 모르게 스튜디오가 든든하더라고요. 네. 꽉 차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인 김동우 대표님을 모신 만큼 저희가 이제 대운 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해서 핫사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핵심 질문만 쏙쏙 골라서 추려왔는데요 오늘은 Q&A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두분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혜민 씨가 아까 간단하게 대웅글로벌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대표님께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대표님, 어떤 회사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대웅글로벌은 2006년 설립 이래 네. 그 패션 소재, 드레스라는 네. 그 아이템을 주로 생산하는 음, 소재를 음, 네.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아, 그러니까 패션쪽으로 디자인과 또 소재 샘플을 수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요즘 근데 다들 경기가 안 좋다, 뭐 불경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패션 옷계, 뭐 패션 쪽은 그래도 뭐 경기가 좀 괜찮나요? 뭐 어떤가요? 어, 사실 저희 회사는 네. 지난 3년간 네. 15에서 20% 정도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아, 하고 정말요? 있습니다 아, 그럼 어. 패션 쪽은 좀 불경기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사실은 패션은 절대 불경기가 올 수가 없겠죠 아. 네. 아, 이렇게 좀 대단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량 수출을 하면서 이제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이제 초반에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홍 원장님 이렇게 패션 쪽으로 좀 특화된 중소기업들 혹시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아, 제도 부분에서요. 네. 국가 R&D 과제 매년 시행되는 국가 R&D 과제의 최우선 배턴 요인은 네. 수출 증대분야입니다. 아, 수출기업에 네. 대한 네. 어, 지원이 많이 증액되고 있고 네. 또 활성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김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까지 해외 네. 수요처 과제, 네. 그다음에 시장 친화형 기술 개발 과제 등등으로 신청을 하실 예정입니다. 아, 음,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이제 두분 사이가 또 이제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초반에 조금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그 대웅 글로벌이 기업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84년부터 이렇게 제조해 왔고 이제 제조되고 있는 대웅 섬으로부터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사실 네, 저는 섬유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섬유 네, 2세대요? 네, 1세대, 저희 부친께서 사실 네. 어, 대웅섬유라는 기업을 네. 창립을 아, 하셨고 네. 거기는 이제 섬유 1세대죠. 네. 우리 음. 대한민국의 섬유를 주류를 이끄신 음.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어, 저희 부친께서는 섬유 원단을 생산하셔서 네. 이제 직접 수출하신건 아니고 네. 이큰 대기업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제가 그 다시 어, 같이 조인을 하면서 네. 제가 이걸 수출 저, 어, 직수출로 직접 직접적으로 아, 예, 네. 아 만들어 놓은 거. 아 대웅 섬유가 부친께서 저는 몰랐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전통 있는 네.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1세대, 드는데요. 1세대 네. 네. 아, 그러면 이 섬유에도 다양한 종류가 많잖아요 저희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 그 중에서도 이 대웅글로벌이 주력하는 상품 뭐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 뭐 그런거 있을까요 음, 저희가 주력하는 제품은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디자인, 디자인이요? 예, 디자인. 디자인과 요디자인 네. 소재입니다 음네. 그러니까 원단이라는 게, 소재라는 게 레이스, 네. 뭐, 니트, 우븐, 자가드, 자수, 네, 네. 뭐, 다양한 종류의 원단이 있는데 네, 네, 네. 키포인트는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입히는가. 음아 네, 그게 저희들의 핵심 포인트고 네. 그 원단을 좀더 아름답게 네. 만드는 게 저희들의 아 주력입니다. 상품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옷 디자인이 아니라 그 원단을 디자인한다. 원단 디자인. 그렇죠. 런 네. 말씀이시죠. 아, 아. 네, 또 새로운 걸 저희가 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이제 원단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남성복 원단과 여성복 원단 좀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아예 다른 건지 좀 궁금하고요. 여성복에 저희는 여성이니까 네, 뭐. 또 주로 쓰는 원단이 혹시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웅 글로벌에서는 드레스, 또 블라우스, 스커트 등의 그또 레이, 레이디스 외화에 특화된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대표님? <웃음> 뭐 거의 맞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사실 이제 남성복이라고 하면 네. 수트나 와이셔츠 제가 네. 입고 있는 네. 그런 네. 걸 생각하기 쉽고 네. 또 여성복은 주로 이제 부드럽고 스트레치가 있고 화려한 이런 것처럼 그런 옷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요즘 이제 남성복도 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기 또, 때문에 네. 아, 사실은 뭐그 경계선의 부분이 모호하다고 볼수 있죠 아, 근데 이제 네. 저희들이 예, 하는 거는 네. 네.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보시면 저 여배우들이 입고나오는 아, 네. 그 시상식 때 아, 입고나오는 아, 그런 네. 드레스들 있죠 네. 네. 네. 그런 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아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아좀 상상하실 아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좀 고급진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웃음> 어, 저도 드레스 좋아하는데요 <웃음> 나중에 한번 <웃음> 입어보고 네요네 네. 네. 홍보를 재미가셔서 <웃음> 가해는데 네. 네. 어, 근데 이대웅글로벌은좀 이름처럼 정말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매출이 좋은가요?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네. 음, 저희들은 어메리칸 마켓이 아, 주시장이고요. 오메리카, 네. 당연히 이제 미국에 대한 매출액이 제일 네. 높은데요. 음, 터키나 유럽, 네. 중동 같은 나라도 이제 드레스 문화가 있어요. 아, 뭐 그런, 실크 같은? 그렇죠. 네. 그 안에 이제 네.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그런 아, 네. 뭐 네. 파티 문화가 있기 음.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저희들이 수출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터키나 중동 쪽도. 네, 중동 이렇게. 쪽에도 드레스를 입군요. 막. 사실 그 네. 차도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네. 진짜 화려한 아, 그 드레스를 아, 항상 입는 입고 게 입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아,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네, 음, 네잘설명 네, 들었습니다. 좀 많은 나라로 더 수출했으면 음, 하는 네. 네, 자라스러운 음. 네,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 홍 원장님께서 또 저번에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로 더 많이 진출할 거라고 하셨는데 음. 원장님, 그러면 패션과 관련된 중소기업들 중에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아, 네. 그중에 제가 오늘 좀 말씀 드릴 사항은요. 네. 한국 분으로서 이분이 남성 분인데 네.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아,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다가 네. 사업이 망가졌어요. 아, 네. 그래서 미국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친지 만나보고 네. 이제 운명을 달려 하려고 이분이. 음, 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갖는 재능이나 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자 해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제가 패션 디자인 출신이니까 음, 한국에서는 없고 중국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아, 들어가서 네.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어, 아동복 쪽의 컨셉을 잡은 거예요 아동복이요? 아동복이요 네. 그래서 아동복 시장을 조사를 다니는데 네. 뭐협평상에 그런 상황이 있지만 네. 동북 삼성부터 저기 심천까지 네. 거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네. 중국인과 똑같이 아침 식사 이런데 네, 네. 먹으면서 네. 아동복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제할 네. 훨씬 네. 어떤 그 틈새 마케팅 그 자본가의 틈새 시장을 근데 그게 돈이 없잖아요. 네. 아동복으로 가는데 컨셉은 블랙앤 화이트예요. 어좀 어, 네, 단조롭잖아요. 네. 어, 그게 먹힌 거예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인데 양산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박람회 참가했어요. 박람회 아, 그래? 참가해서 디자인 잘나왔지 않습니까? 네. 소재도 좋은 소재 같은 거고 네. 블랙 앤 화이트존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했죠. 네. 해놓고 중국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워낙 좋다 보니까 바이어 들어오면 네. 옷은 3개월 뒤에 나간다. 어... 미리 보증금을 걸어라. 아, 어... <웃음> 대단한데요? 내일모래도 가서... 네. 모르는데 3개월 뒤를 기다렸다 물건 받기 위해서 돈, 선금 들어간다? 불가능하않습니까 어... 근데 네. 제품이 확들 좋으니까 돈 네. 들어온 거예요. 아, 들어와서 네.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제가 그러니까 생산해서 약속을 다 대전에 물건 납품해줬고, 네. 그게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서 중국 내 3만 개 브랜드가 있어요. 아동복 브랜드가 네. 거기 랭킹 5위 들었어요. <웃음> 대단한데요? 랭킹 5위, 진짜 와, 대단합니다. 강조에 네. 대규모 공장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삼천 개의 대리점을 확보했어요. 3천 개요? 네. 네. 오, 그다음에 네, 본사와 개요? 직영점이 있고 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박람회 통해서 그렇게 어, 선급을 받아서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음. 네. 그분이 아마 예상외로 성공을 크게 했던 분이죠. 아, 그런, 그런 분의 네. 과정에서 네. 네. 한번 그분의 어떤, 그 어떤 지나온 행태에 대해서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궁, 아, 한국, 한국 사람이 음. 외국에 나가서 그 자국 내에 있는 난다긴다는 브랜드. 맞에서다치고 세계 5위. 아니, 그, 그 나라의 네. 3만 개 네. 중에서 5위. 아. 유명 백화점에 음. 전부 다 입점했습니다. 대단하다. 가격이 네. 성인 오토바 한국과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음. 비싸게 팔려도 많이 나갔던 맞아요. 거죠. 아. 아마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성공했던 아, 네. 네. 패션 사업계에서는 네, 김 대표님 그럼 혹시 아동복 쪽의 드레스 이런 <웃음> 건 <말씀은 웃음> 혹시 아 관심이 저희는 없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드레스라고 하면 네. 그냥 성인 드레스를 생각을 아, 하는데 네. 저희들은 연령대 베이비부터 시작을 네. 해서 네. 주니어 미시 오,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연령층때 드레스를 만들고 어, 있어요. 이, 지금도 만들고 네. 계세요? 예, 아, 아 네, 그렇군요. 네. 어, 잘 짚으셨나요? 네. <웃음> 네, 네. 드레스에 네. 관심이 저도 아, 네. 많아서. 저도요. <웃음> 네. <웃음> 제 드레스에 관심이 많아요. 네. <웃음> 네. 나중에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웃음> 아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어, 근데 대표님 근데 패션은 특히 유행에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원단도 유행을 타는지 만약에 원단에도 유행이 있다면 요즘은 주로 뭐 어떤 원단이 유행인가요? 뭐 드레스 어... 원단에도 유행이 있을까요 따로? 사실 좀 레이스라든지 네. 자카드라든지 네. 요새 화려한 그런 음... 원단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요새 말들 처럼 이제 블링블링한 원단, 아 네, 블링 블링블링한 n d one. p 그 l l i n g b u 화려한 네. 프린트 bullying, bullying, bullying, b 시스루룩. i n g bullying, b u l l y 는 n g bullying, bullying, bullying, b u l l y 는 n g b u l 돋보이게 하는 아, 네. 좋은데요? 딱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네. 소재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아, 보고 네. 싶어요 네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약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벨벳이나 약간 이런 것도 원단으로 이렇게 드레스로 이렇게 만들고 만드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벨벳도 저희 소재는 네. 약간 네. 아. 계절성이 있긴 네. 하지만 사실 네. 특히 뭐 가을이나 겨울 아, 네네.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소재고 어,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시스는 네. 네. 네. 쉬폰유라든지 아그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다 거기다가 프린트 디자인을 또한번더넣어는 아, 거죠, 거죠. 네. 아까 말씀드신 디자인이 기억이 음. 나네요 아 그러면 네. 저희 옷장에 있는 네. 옷들 중에 드레스가 꼭 아니더라도 한벌 네. 정도는 왠지 대웅글로벌에서 나온 섬유로 만든 아. 옷이 좀 네. 있을지 않을까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저 드는데요. 맞아요. 네 요즘 또 수입으로 들어온 옷들도 저렴하게 파는 곳 많아서 저도 종종 이용하거든요. 분명 네. 있을 것 같은데 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 네 찾으면 인증샷 꼭 네.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대표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대표님 현재는 이제 대웅 글로벌이 70억 원의 매출을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이제 아주 미래에 유망한. 그리고 기업이 됐지만 이렇게 오기까지 사실은 좀 처음부터 이렇게 음, 잘 네. 됐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사실 저희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지는 한 19년,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어, 네, 음. 오래 됐는데요. 이제 어, 한 15년 정도는 네. 네. 다이렉트 수출이라기보다도 이제 그중간 중간에 거쳐서, 중간에 거쳐서 네. 수출하는 형식 그런데 음, 이 네, 제가 제 네. 4년 전부터 네, 네. 어, 뉴욕하고 LA에 지사를 설립을 해서 네. 거기 현지 직원들을 네. 통해서 네. 직접 음. 거기에 있는 브랜드 바이어들 네. 브랜드 바이어들한테 저희 아이템을 소개를 하고 오, 제품 개발한 와. 개발한 제품들을 보여, 선보이고 네. 계속 네. 오다를 수주하는 형태로 바뀐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네.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 보면 자유분방한 것처럼 네, 보이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제일 보수적인 진짜요? 시장 중의 아, 하나예요. 아, 안그럴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알고 있는 회사 또는 아, 이제 네. 기존의 아. 역사를 가지고 미국에 납품했던 회사 네. 아니면 미국 사람들 음, 아.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 음. 보수적인 면을 뚫기가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어려웠죠. 아, 아. 그런 네. 쪽에서 많이 힘드셨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간과 자금력의 그쵸. 싸움 아, 네. 네. 그런 시간을 음, 거쳐왔습니다 어, 근데 뭐 직접 이제 수출까지 하시니까 그러면 영어 되게 유창하시겠어요? 아닌가요? 어, 뭐, 뭐 <웃음> 바디 바디랭귀지 아, 뭐, 그럼요. 거기 살고 있는 현지인보다는 네. 좀 못하겠죠 어, 그래도 네. 대단하세요 바디랭귀지로 네. <웃음>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네. 직원들도 다 그러면 현지인들 인가요? 그러니까 미국 지사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다 현지 그러니까 아 미국인들입니다 음 아, 네. 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네, 대표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 있을까요? 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2세였습니다그데 네. 저는 사실 배경으로. 이쪽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아, 아, 무역학을 아, 전공했고요. 아, 이제 네. 네. 네, 미국이라는 도시, 네. 특히 이제 뉴욕이라는 그 도시에 네.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아. 거기에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됐고, 아, 네. 그 뉴욕이라는 데가 사실은 패션, 그치? 관광지로 맞아요. 유명하지만 네, 패션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네,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두 포인트가 이제 부합이 돼서 음. 제가 다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 네, 되게 좋은 영향을 맞아요.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웅글로벌이 직접 개발한 아이템에 대해서 아까 뭐 디자인도 말씀을 네. 많이 주셨었는데 지적재산권을 등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한 아이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주로 이 네. 개발한 패턴 디자인들이죠. 네. 저희들이 이제 원단에다가 뭐 쉽게 생각하면 네. 뭐 꽃무늬, 네. 뭐 페이지리 무늬, 뭐 네. 다마스커스 이런 이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건데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 디자인 팀이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음. 뭐 네. 패션에 선도하는 파리라든지 런던 네. 이런 쪽에서 이제 패션쇼들 네. 그 유명 디자이너들이 하는 패션쇼를 보고 네. 그 영감을 받아서 음 저희 디자인 팀들이 그런 거를 네. 연구를 네.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크리에이션을 합니다. 아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저작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네. 프린트 네. 패턴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는 네.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아이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특히 네. 미국 시장에서는 네. 이 패턴들이 굉장히 어떤 재산과 같은 음 역할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잘못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을 카피를 하면 소송도 당하고 그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니 네. 사실 저희들도 미국 현지에다가 미국 그 카피라이트 거버먼트에다가 네. 등록을 해놓고 저희 재산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도 저희들하고 이제 개발한 디자인이라든지 네. 저희들한테서 샘플을 해간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한테 구매하게끔. 아, 그래서 네.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좀 부가 가치를 올리는 잘 됐네요. 그런 네. 아 네. 철저하게 일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하는 아,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중소기업이 그 패션의 선두 국가인 그런 뭐 뉴욕이나 뭐 미국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네. 게 정말 대단하고 또 네, 자랑스럽네요. 네. 네. 이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지적 재산권까지 등록했다니까 정말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번에 홍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대웅 글로벌은 지금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 산업의 이제 근황에 대해서, 뭐, 저희 나라가 됐던, 좀 해외가 됐던 패션 산업의 근황과 또 이제 패션 산업의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어떨까요? 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우리 네. 만들, 저 저희면서 옷이 만든, 지 입고 있는 옷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 뭐 일단 음. 뭐 면직물을 일단 뭐 수입을 음. 해서 그걸 공장에서 따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음. 뭐 그렇게 해서 대충 만드는 거 그, 아니에요? 변경이에요 <웃음> 네. 어, 이 원단과 원부재재가 있어야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패턴사가 패턴을 떠요. 네. 그 넘어가면 이제 재단사가 재단합니다. 음.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봉제입니다. 어. 네. 미 네네네 그 그렇죠? 아. 다음에 이제 시약이라고 하죠 시약이 다려주는거지 음.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 나왔을 때 검사 네? 이 과정을 해서 네. 이제 하나의 옷이 완성됩니다 네. 보통 뭐 라인으로 한 150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음. 네. 어, 어느 한 라인에서도 착오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패턴이 안 떠지거나 그쵸. 하단 다 떴는데 재단사들이 다 어디 갔어. 네. <웃음> 다음 봉제팀은 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단계적으로 일이 이어지니까 이렇게.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보통 한 150, 300명 정도인데 네. 실제 있었던 상황. 네. 재단팀에서 아, 이번 기회에 급여를 좀 올려봤자. 아. 아.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급여 100% 인상. 음. 아, 네. 일 중단하고. 거기서 네. 중단되니까 네. 네. 나머지 250만 정도가 대기열세 대기 그렇죠 재단돼서 건너와야지 그거를 미세를 누른 텐데 네. 이래가지고 결국은 고 고쪽만 들어도 쓸수 있습니까? 봉제팀도 다 전체가 올라갑니다. 협의를 가지고 2, 30%에서 끝났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그 재단팀에서 손 놓다 보니까 생산 차이 막대한 틈이 생겼죠. 아, 그런데 지금 우리 김대표님이 입고 있는 양복 있잖습니까? 네. 중국에 어, 아까 얘기한 그 정도 라인을 늘려서한 300명이 1000벌 만든다. 네. 하면요 중국의 모 공장에서는 신사복 만든 공장인데 모든게 다 컴퓨터를 다해요. 음. 그런 과정들을 네. 딱컴퓨터입력을 원단과 부단을 넣으면 네. 양복이 만들어집니다. 음. 하루에 10만벌 만들어요. 아, 10만벌이요? 10만 컴퓨터가 네.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낮으니까 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보더 들어가서 어떤 그 체제에 안 맞아요. 음. 아, 갈 네. 경쟁력이 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김 대표님도 뭐 소재 개발,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네 전세를 얘기했않습니까 네. 십년 전상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인정해 주는 거, 네. 한국의 소재와, 음. 네 맞아요. 그다음 디자인 앞서가는, 어? 네. 못 따라간다, 데 네. 지금 다따라왔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패션 쪽에 또 미국 쪽에 수출하는 김재명이 만나고 고꼭 이런, 이런 말씀 드리시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이 옷에 인공지능 음. AI 아, 네. 4차 산업혁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 민감한 네. 센서가 있어가지고 참에했다 볼이 불길 수는 없다. <웃음> 이런 거 가지고 옷이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 네. 기타 등등. 등등. 그러니까 기능화되는 이 패션. 어. 패션에 뭐 부분으로서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네. 뭐, 뭐 보호전도 되겠지만은 혁신적인 소재가 들어가서 네. 네. 기능, 삶의 음.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돼주는 거죠. 아, 네. 이런 원단 개발 가능. <웃음> 저는 네. 지금 홍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딱 네. 듣고 그렇죠. 아, 이런 원단을 개발하면 어떨까. 오, 오, 정말요? 네. 방금 영감 얻으셨어요 옷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색깔이 탈락, 변하거나. 색깔을 오. 변하게. 네. 오늘은 근데요? 파란색, 오늘 네. 핑크색. 뭐 요, 이런 좋아요, 좋아요. 그런 것 네. 하나의 그렇죠.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가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웃음> <웃음> 네. 네. 또 그런 사상도틈지않습니까 네, 네. 또 좋아요. 또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또 제품이 나올 수 있고, 음. 음. 제가 볼때그 노동 지약적인 산업에서 네. 네. 최첨단 분야로 패션 산업도 음. 바뀌어 야되지 않겠는가? 네, 네.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중에서 뭐 흡한 건식 이 네. 되고 있었습니까? 뭐 다음 단계의 기능성원 말해야 그만단 이제습니까? 있지 거기도 추가되는 거죠. 음. 추가돼서 어떤 게그 생체 리듬에 대한 어떤 아. 표현이고. 네? 그래서 문장 단순한 예지만은 큰라 부분이 변했다. 이 어두색 변했다. 그럼 저분은 오늘 불케색으로 풍분이니까. 예? 자세히 말하겠다.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핑크색 따끈하다 그러면 아전원이아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구나 네. 회사에서 <웃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웃음> <웃음> 상사들 눈치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 네. 아, 네, 되게 신선한 아, 아이디어가 그렇죠. 될수 있을 것 음.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 뭐한 3년 내에 개발하시겠죠아 음. 열심히 <웃음> 한번 기대하고 <웃음> 네,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음. 그러면 혹시 대웅 글로벌도 음. 정부 지원 따로 받고 있을까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 추진 중인 음. 건가요? 아 네. 아, 네. 제부터 아까도 했지만 수출 기업에 대한 그 둘점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좋은 배점으로 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아. 기술 개발자금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정말 기대가 음. 되는 기업인데요. 네. 저희가 네, 저희가, 네 맞아요. 음. 이제 대표님 모시기 전에 네. 저희가 글로 대웅글로벌의 홈페이지를 좀 둘러봤는데 네.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와 음. 이거. 한국인 기업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국적이다라는 네,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되게 심플하고 되게 세련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미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제 파티, 드레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성용 원단을 또 디자인하고 또 개발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파티 드레스 하면 저희는 아직까지 좀 실크 같은 것만 <웃음> 좀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니죠? 어떤가요? 어 일단 뭐 실크라는 답도 맞을 것 네. 같고요. 네. 제일 사람한테 제일 좋은 원단이 천연 소재를 가지고 음. 생산한 원단이 아, 제일 네. 좋은 건데 네. 이제 생산성 면이라든지 아니면 네. 기능성 면이라든지 네. 이 사실 뭐. 한번 입고 드라이크리닝 맡기고 음, 하면은 그쵸. 옷값보다 세탁비가 아, 더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합성섬유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 있는 겁니다. 아 음. 합성섬유. 음. 그러면 실크보다는 합성섬유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음, 사실 저희 아이템들은 네. 거의 천연소재보다도 합성섬유가 음. 더 많다고 음. 음, 보시면 돼. 그래 요습니 사, 뭐 이렇게 생활하기에도 합성섬유가 더좀 편리할 것 같아요. 뭐 네. 세탁면에서도 그렇고. 네,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네, 좀더 익숙하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저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웅글로벌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 사내문화 중요하잖아요. 우리 회사의 복지문화 뭐 이것만큼은 꼭 자랑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마구마구 꼭 어필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웃음> 그 어필하기 전에 네네. 제가 한 말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 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제 중, 이제 중기업도 아, 소기업이겠죠. 네. 복리후생 1호 전자레인지 있음. 아, 회사에 전자... 아, 냉장고 있음. 아, <웃음> 그게 네. <웃음> 네. <웃음> 어, 좀 아까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그 좋은 어떤 복리후생 차원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좀더좀 좀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옛날에 그논노 그다음에 페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네, 논노 하나만 해도 브랜드가 이십 네. 개 이상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페페 마루즈 거기도 꽤뭐 브랜드 꽤 많았거든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까? 네, 없어졌잖아요. 많은 브랜드가 생기고 없어지고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대표님 말씀 딱 듣고 원단 소재 부분에서 뭔가 더 혁신적인 소재 네. 개발된다 그러면은 논론할 수 있는 그 브랜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국내 우선쪽으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세고 <웃음> 네. 그다음에 사양되지 않는, 네. 어떤 가업승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럼 3대 4대 계속 내려가야 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고적인 <웃음>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에 대한 그 개발 의지를 한 말씀해 주시요 <웃음> <웃음> 일단 네. 뭐 사실 뭐 대기업만큼 우리 네. 중소기업이 무슨 독립혜택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거는 음. 사실. 음. 말이 안 되는 네, 얘기고 네. 뭐 저희 들도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 어, 사실 그 구성원들 네. 우리 직원들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뭐 저희들이 마시고 먹는 그런 회식이 아니라 네. 어떤 뭐 어떤 직원들이 어, 이번엔 야구장에 가서 맥주 오. 파티를 합시다 오. 하면은 오와, 이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네. 뭐 이번에는 캠핑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캠핑 쪽으로 하고 물론 이제 직원들이 다 동의를 얻고 네. 그, 일하는 근무 시간을 아닌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빼서라도 네. 저희들이 그런 여가 좋아요. 활동을 네. 추진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네. 어, 이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 나든지 네. 아니면 네. 출근 전에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그 자기가 배우고 싶은 네. 뭐 네. 언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기능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런 데 대한 이제 학원비, 네. 학원비를 아, 저희 네. 자기 회사에서 자기개발비를 네. 네. 네. 지원을, 자기 해주신...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와, 아, 진짜 어. 취미생활을 거의 다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네. 막 스킨스쿠버나 약간 좀 고가의 그런 <웃음>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도 지원이 <웃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거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웃음> 장비까지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아, <웃음> 강습료까지만 아, 네. 지원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관리는 네. 네. 일단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게 사실 훨씬 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웃음> <웃음> 그건 혜민 씨가 먼저 알아보고 <웃음> <웃음> 네, 아,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은 또 이제 패션 막 이쪽 계통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 직원들이 되게 많을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쪽에서 일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약간 뭔가에 딱 어떠한 굉장한 인센티브가 딱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이제 창작의 고통이 따르고 그럴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인센티브제가 있으신가요 어~ 사실 디자인 쪽은 저희들이 이 인센티브를 이제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아, <목소리> 아, <네네. 웃음> 그다음에 인센티브라기보다도 뭐~ 네. 이 어떤 디자인이 빅히트를 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디자인 팀에 대한 보너스 지급. 네. 네. 어떤 영업 팀에서 어떤 그러니까 오, 예상치 못한 빅키트 오달을 받았다. 네. 그러면 오, 거기에 네. 대한 보너스 지급. 아, 뭐 이런 정도의 보너스 지급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네. 네. 네. 네. 주시는군요. 여자 직원들이 많죠? <웃음> 네, 많습니다. <웃음> 어, 디자인 쪽이라서. 네. 네. 근데 오늘 대표님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좀 떠시는 것 같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네. 이 한번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체질로. <체력으로 웃음> 방송 체질로 이제 되시는 <웃음> 네. 거 아닐까. 이제 저희 패션 업계 전문 고문으로 또모셔야 <웃음> 되는 거 아닐까. <웃음> 네. 또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회사 자랑을 더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또더 자랑할 만한 거 있다. 우리 회사만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많은데 지금 기억이 잘안 나시는 거죠? 저는 결국은. 그 사내 문화 중에 좀, 좀 특별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게뭐 생일 때뭐 그냥 쉬고 이제 뭐 가족들 아, 생일 때막 쉬게 해준다 막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반차 월차 있더라고. 아니고 그냥 생일은 그냥 쉬고 가족들 오. 생일도 <웃음> 약간 이제 직계가족까지는 <웃음> 다 쉬게 해준다 약간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아의담스러워요 어깨가 무거워지어요 지원자분들이 <웃음> 많이 보고 계셔서 아, 제, 제조업에 <웃음> 네. 계신 원너분들 보게 되면 이 실망하죠 아왜왜 그럴까요? 제조업은 좀... 아무래도 좀 휴식이 없어서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아, 분야가 아, 좀 다른. 어, 음. 네. 사실 저희들은 네. 미국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하고도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봉제처는 저쪽 베트남이나 중국도 네. 아, 가고도 네, 네.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미국 쪽도 뉴욕하고 LA하고 시간 차이가 틀리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는 2 4 시간 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다고 아, 뭐 있어요. 직원들한테 네. 그런 것까지 강요를할 수는 없지만 음, 사실 음, 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월요일이 제일 한가해요. 오, 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 월요일이 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아, 그렇겠네요. 오, 그렇지만 되게, 네. 토요일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아, 그래서 뭐 토요일날 근무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뭐 직원이 돌아가면서 당직으로 음. 오전 9시부터 아, 오전 12시까지만 음. 그 저희들이 샘플을 발송하고 아, 이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 당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직비 제공하고 네, 있고요. 대신 네. 아, 월요일은 또한거 하니까. 그렇죠. 네. 월요일은 저희들이 주간 회의를 하고 아, 뭐 네. 아이디어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네, 하는 네.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근데 사실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우리가 그 시장에. 네. 납품을 하고자 한다면 네, 그쪽바이어의그 네.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움직여줘야 아, 네. 되는 그런 해야죠, 부분이 음. 있죠. 네. 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거, 네. 제가 여쭤봤던 거에 답변하시는 아 가업승계 4대5 대. 가업승계 생각 있으신가요? <웃음> 아네 답변해 주세요. <웃음> 대표님. 네. 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 <웃음> 아 아직까지. 저희 첫째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네. 두,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뭐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첫째는 그렇구나. 미대생이고 어, 둘째는 어, 아직 디자인 뭐, 아닐까. 네, <웃음> <웃음> 저도 뭐 이렇게 해보라고는 요청을 하지만 에,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자기가 하,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음. 그랬더니 저희 첫째는 미술을 시작을 한 거고 오, 오, 아직 네. 둘째는 열심히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음.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섬유산업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네. 뭐또 참여를 원한다는 게이 사업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제가 발판을 다져놨을 때뭐꼭 네. 가업 승계가 아닌 네. 다른 재능 있는 사람이 와서 음.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네. 홍 원장님. 궁금증 풀리셨나요? 음, <웃음> 네. <웃음> 네. 또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또 사실은 네 모르기도 하니까 저희도 또 미래가 또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김 대표님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패션 업계나 또 아니면 이렇게 기업을 창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분들께 혹시 이것만큼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까지는 경험이 미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길을 걸어오게 된게 네. 저희 부친이 이런 업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연관성이 네, 네. 있어서 온 건데 네. 뭐 저야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음. 사실 이 길을 계속 걸어온 셈인데. 네. 이게 오히려 제가 뒤를 돌아봤을때 네, 네. 정말 한 우물을 파기를 잘했구나. 아, 음. 네. 뭐한 가지를 진짜 잘해야만. 그렇죠? 네, 네. 옛날에는 팔방미인이 아, <웃음> 네, <맞아요>. 대우받는 <웃음> 저, 시절이었으면 네, 네, 모르겠지만 맞아요. 지금은 한 가지를 음. 잘하는 사람.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네, 네. 보면 네.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 경력 사보고 저거 아, 경력 사아보고 네. 여러 가지 경력들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꾸준하게 음. 한 업을 한 경력 경험들이 음. 별로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음. 점, 그러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네.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네. 끝까지 밀고 오래 나가면. 밀고 나가보면 아, 언젠가는 네. 이게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시간과의 음.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어떤 성장을 가져올 음.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네. 하고 아,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이 섬유업을 하게 될지는 네. 제가 그림 잘 그리지 않는데 이 패션 네. 쪽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네. 사실 관심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파티 문화 드레스 네. 그런 관심이 여기까지 오게 하지 네. 않았나. 그래서 아, 네. 좋아하는 네. 일을 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하는 아, 네. 그런 네.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멋있으세요 네. 네. 잘 찾고 또 <웃음> 네. 이제 집중해서 네. 네, 한우물을 파면 또 언젠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네. 되새겨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지만 강한 기업 진행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 전문 패널 홍 원장님과 또 그리고 다른 또 이제 대표님, 김 대표님과 네.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혜민 네,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요. 어,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기능보다 외관이라는 게사실 조금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는 예쁜 옷을 입고 아, 싶거든요 맞아요. 네. 여성의 심리를 네,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작은 섬유회사에서 아까 대웅 섬유회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또약7 5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중견 기업으로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더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이제 야구장에 가는 문화라든지 막 이런 이제 문화 생활을 할수 있고 또 워라밸을 또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자기 개발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이거 우리 회사 에 한번 건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저도 아, 네. <웃음> 네,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정말 한국인으로서 또 자랑스럽고 네,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내기 전에 대표님들께서 한마디 해주실 텐데요. 먼저 홍성철 원장님. 아 예. 네. 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이라고 하죠. 아통 통일. <웃음> 네. <웃음> 지난번에 베트남 하노이 갔을 때 삼성과 LG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현지 법인 그... 최전에 관련된 봉제 공장에그 네. 노동자들 숙련 시켜놨는데 네. 삼성에서 다 빼가고 네. LG에서 다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빼가 일부 빼는 건 아니지만은 급여 차이가 있으니까 음. 대거이동사항이 발생되다 아,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로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인건비 때문에 건너갔는데 이거 올려주다니 채산이 안 맞고 네. 그 계속 그 진행하다니 인력이 없고 그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뭐 캄보디아, 미얀마로 가졌습니까? 그것도 네. 그런 상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프리카 가야겠죠? 가면은 그물류비 기타 등등 안손이안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언젠가는 실현될 상황이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 가까운 네. 이 분야 실현리그 <웃음> 좋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웃음> 중국 인건비의 3분의 1 네? 이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 대표분들 한 방에 이렇습니다. 진짜예요. 세계 경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월바하고 <웃음> 네. 있습니다. <웃음> 근데 저기 통일되면 저희 네. 또 인건비 또 올라가는 거 아닐까 같이 <웃음> 저희는 연시세에 아, 네. 맞춰서 막 올려달라고 <웃음> 네.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최저시급 지금 <웃음> 네. 네. 최저시급. 더 네. 아, 네. 분명한 거는 네. 그 분단 국가로서의 분단 비용보다 음. 통일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겠죠. 네, 네. 네. 맞았습니까? 네, 해야죠. 네. <웃음> 맞아. 네. 홍원장님의 네. 바램을 네. 저희도 네 기약하면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섬유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나라 이제 발전할 시기에 우리 나라 섬유 그러니까 산업을 이끌어 갔던 산업, 네. 네. 뭐 아버지 같은 산업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음. 지금은 이제. 그 사양되는 산업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네.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네. 뭐~ 의식주 네. 그중에 음. 의입니다 제라에 네. 있는 네. 의 네. 음. 그니까 옷을 입지 않을 수는 없으니 네. 네.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느냐 음. 그러니까 옷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입던 네. 옷보다는 맞아요. 뭐~ 복고풍도 있지만 새로운 또 스타일들이 나오고 네. 네. 그런 것처럼 옷은 계속 발전을 해나갑니다 음. 어떤 방식으로 그 발전하는 거에 따라 나갈 수 따라갈 네. 수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만 할수 있다면 네. 아직까지도 이 섬유산업에 대한 음~ 그런 희망이 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젊은 분들한테 네. 사실은 네. 네. 요새 제일 심한, 네.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네. 네. 젊은이들이 네. 원단, 섬유 그러면 아 이거 옛날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아, 사실 이 오기도 <웃음> 꺼려를 하고 네. 뭐아 와서 이제 뭐 회사도 구경을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음아 근데 네. 이제 저희 회사 와 보면 또 네. 틀려, 네. 틀린 생각도 들고요. 아 네. 아 네. 그런 것처럼. 젊은 분들이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음 그런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네. 그런 폐기가 네. 이 섬유 한국의 섬유산업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옛날처럼 네. 그 매수로 생산하는 건다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음 넘어갔어요. 네. 근데 핵심적인 부분 이런 패션 분야 네. 어, 개발 분야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한국에서 네.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하니. 음 아, 네. 어, 그런 쪽에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같이 합심을 했으면 음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을 계기로 좀 저희 대웅글로벌에 지원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아까 홍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네. <웃음>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더 나누고 싶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화이팅! 화이팅!